<웃음> 네 소감은? 아 일단 졸업여행 여수로 간다는 게 진짜 너무 똑고 우리가 왜 이렇게 시래기인지 모르겠어요안 가는 건나났지 않을까요? 제 가요? <웃음> 저리요? 여수 아쿠아표하니 벨루, 벨루가 보러 가는 거예요? 아, 상호 원래, 보러 가는 거예요? 저 벨루가요 벨루가가 좀 귀엽긴 하지? 원래 저, 저번에 여수 없때 아, 나 여성아, 을때 엑스포에서 뭐, 그능만 났어? 기 <웃음> 났어? 아, 신나, 신나, 신나, 신나, 신나, 신나, 신나, 신나, 신나, 신 신나, 신나, 신나, 나나 같이 나올 거야? 인사해 빨리 나이 진짜 이번에만 올릴 거야 이게 우리의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어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린다, 우리. 네, 네. 그래도 그러니까. 되겠 자꾸 잘 어울려. 니트 이거 봤나? 응. 그치? 어, 여기 잘 나온다. <목소리> 여덟. 리 네. 네. 네. 아 일로 뭐, 뭐, 어, 어. 와봐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게 왼쪽으로, 왼쪽, 왼쪽, 귀엽지. 이렇게, 도미노, 도미노, 도미노.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근데 저 바다 나와야지. 하나, 둘, 셋. <목소리도> 하나, 둘, <목소리도> 셋. <목소리도> 기탁세! <웃음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우리 기탁세는 어디로, 저기 있다. 아, 저희 선생님! 선생님은 왜 저희 안 챙겨요? 아니, 다 아니, 선생님. 선생님은 다선생님고 있었어요 뭐? 저희는 음. 지금 이제 케이블카를 다시 타러, 타러 탑승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등대로 가야 돼요 진짜 진지해 진짜 진지해네 <웃음> 파밍 파밍 저희 <웃음> 숙소왔어요 <웃음> 지금 한가득인 거 안다? 진짜 아나 엘레베이터 <웃음> 탈 거야. 어, 나괜찮아한 층만 하려면 돼 음, 마지막 층나나 다섯 번하고 다섯 하고 이제 몸만번 타고 되나? 몸 짱이다 몸짱다 음, 왔어 근데 쭉서쭉쭉쭉쭉쭉나 음, 아, 탔어 나안 챙겼어 나 진짜 잘 챙기지 않으니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양념인맞아 아, 여기 이거랑 수건이랑 아, 이거 잠옷나 손을 집어 내 입으로 잠옷 속옷, 양말 화장품 그 클렌징 거울, 고데기, 수건, 그뭐 몰라 그건 저희 여수에 버려 졌어요한 <웃음> 시간 반? 어. 한 시간 반 동안 뭐 할지 모르겠는데 나줄 아, 생겼다 아니, 저건 줄단이다. <웃음> 뭐 줄이고. 아, 저건 줄다니다! 저기, 이거 드리고! 어 아기, 뭐지, 사러 가니까 야, 근데, 역시, 따, 기게 중요해, 진짜. 기 뭐지, 사러 가볼까, 이거? 참깨? 야, 상쾌? 깨 <응. 웃음> 아, 이거 맞아? <웃음> 시험보관니 여기에 치마? 저진짜로 들고 어볼까 아. 저도 이어 내가 이거 아, 같아? <웃음> 아니, 이거 좀. 이거 아니. 지잘 어울려. 잘 어울려? 든든하시네요. <웃음> <잘 어울려? 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우리 진, 큰정아이 우리 뭘 이렇게 맛냐 근데? 진심으로. <웃음> 여기도 있어요. 아, 엄마, 미쳐버리겠네. 아, 나 눈이 왜 깎지? 근데 하원이는 진짜 <웃음> <웃음> 어 보여. <웃음> 어 내가 <웃음> 지 어. <웃음> 아, 나도 깎았어. 어. 하나도 깎나왜안들려 고궁에는 없는 하루 필름고궁에는고 없는 하루 필름 김선아 세 번째 루 길면 고궁은 없는 하루 길면 고궁은 고 이태영이 직접 말려주는 응. 머리카락. 학교로. <웃음> 아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